리플래시는 러시아의 물리학자이자 테러리스트, 무기 암거래상이었던 이반 반코의 무기입니다. 아이언맨과 마찬가지로 아클 리액터가 주동력원이며 아버지가 남겨주신 설계도만 보고 간의 수공업으로 제작 뭔가 투박해 보이는 와중에 이반의 천재성이 돋보이는 무기였는데요. 다만 전원을 켜는 것만으로도 입고 있던 옷이 다 타버릴 만큼 스펙타클한 발열성 방어력 따위는 1도 생각하지 않는 어마무시한 노출도 등 사실 프로토타입이라는 걸 감안한다 해도 그닥 실용성이 좋은 무기는 아니었죠. 하지만 그만큼 파워에만 올인했기 때문에 공격력은 거의 최상급 달려오는 자동차를 단숨에 썰어버릴 만큼 극강의 절삭력을 보여주었는데요. 이후에도 아이언맨의 리펄서건을 가볍게 튕겨내거나 전기 채찍으로 휘감아 고전하게 만드는 등 프로토타입 치고는 꽤나 강력한 성능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이후 해머사와 손을 잡게 된 이반은 더욱더 뛰어난 기능을 갖춘 위플래시 마크2를 개발 아이언맨과 워머신을 상대로 최후의 결전을 벌이게 되는데요. 아크 리액터의 출력을 강화하면서 채찍의 위력이 대폭 업그레이드 되었으며 수트 안으로 자유롭게 입출이 가능, 좀더 세밀하고 스마트한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극 중에서는 아이언맨과 워머신을 동시에 제압할 정도로 막강한 위력을 자랑했는데요. 놀랍게도 이 엄청난 물건을 겨우 며칠 만에 단독으로 완성했다는 걸 감안해본다면 어쩌면 이반 반코는 토니 스타크 이상의 초천재가 아니었을까요? 웹 슈터는 피터 파커가 개발한 스파이더맨 전용 무기입니다. 직접 개발한 거미줄 형태의 합성 섬유를 캡슐 안에 장착, 이를 웹 슈터에 장전한 뒤 중지와 약지를 이용해 발사하는 형태인데요. 기본적으로는 거미줄을 길게 뽑아서 건물 등의 고정, 빌딩 숲 사이를 날아다니는 웹스윙을 시전할 수 있으며 끈적한 접착력을 이용 상대방의 움직임을 봉쇄하거나 물건을 이용해 무기처럼 휘두르기도 하고 구조용 그물부터 포획용 밧줄 속사형 웹볼 등 사실상 스파이더맨이 가진 그 어떤 초인적인 능력들보다도 훨씬 더 인상적이고 강력한 개성을 가진 스파이더맨의 정체성과도 같은 무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물론 사적인 용도로도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런 짓거리는 물론 심지어는 이런 짓까지도 음, 가능했는데요 그래, 개인적으로는 이 마지막 기능에 대놓고 한표 던져봅니다 야 이쯤 되면 그냥 누워야 되는 거 아니냐? Ricochet web. Ricochet web. Cool. Splitter web. Web grenade. Web grenade! 캡틴의 실드는 말 그대로 캡틴 아메리카의 전용 무기이자 상징 그 자체입니다 코믹스마다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비브라늄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대부분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최강의 방패인데요 초기에는 히터실드형의 다소 투박한 디자인이었지만 곧 실드라는 히어로의 저작권자인 MLJ 코믹스로부터 소송을 당한 뒤 현재의 원형 디자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의 모습이 훨씬 보기 좋네요 어쨌든 최강의 방패라는 이름에 걸맞게 거의 대부분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으며 흡수한 에너지를 그대로 방출하여 어마무시한 충격파를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캡틴의 방패는 원거리용 투척 무기로도 매우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는데요 캡틴의 사기적인 피지컬에 힘입어 슈퍼한 파괴력을 자랑하며 다수의 적들을 상대할 때는 물론 심지어는 전투기까지 격추시킬 수 있을 만큼 매우 단단하고 강력한 무기입니다. 사실 방패를 무기로 사용한다는 설정 자체가 마치 캡틴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듯 보이는데요. 타노스에게 미친 듯이 두들겨 맞고 방패가 거의 아작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맞섰던 캡틴의 강인한 의지처럼 그의 방패가 가진 상징성만큼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남아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크로소드는 지옥의 군주인 헬라가 사용하는 금속성 무기입니다 원작에서는 신도살자 고르라는 슈퍼빌런이 사용하던 능력으로서 손끝에서 검을 생성한 뒤 이리저리 썰어대거나 추척하는 식으로 사용되는데요 빠른 속도와 높은 명중률로 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우며 그야말로 원샷 원킬 아니 한 원샷 18킬 정도 되는 무지막지한 살상력을 보여줍니다 심지어는 한 번에 생성할 수 있는 칼날의 개수라던가 크기 제한이 없기 때문에 과거 전설의 발키리 부대를 상대할 때에는 그야말로 엄청난 수의 네크로소드를 발사 사방에서 몰려오는 발키리들을 거의 전멸시켰던 전적이 있으며 초거된 에크로소드를 만들어 아스가르드인 들의 탈출을 막고 우주적 존재인 스루트에게도 깔짝대는 등 매우 강력하고 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상 mcu 최강캐 중 하나인 헬라의 주력 무기였던 만큼 그냥 존재 자체가 사기였다고 할수 있겠네요 to whatever cave you crept out of you evil demoness <laughs> 야카 화살은 우주도적 집단인 라바저스의 간부이자 이 시대의 진정한 아버지, 욘두의 주력 무기입니다. 단지 휘파람 소리만으로 화살을 조종, 원격으로 적들을 처리하는 최강의 원거리 무기인데요. 순식간에 다수의 적들을 꿰뚫어버릴 만큼 놀라운 관통력을 가지고 있으며 휘파람 소리가 닿는 곳이라면 어디든 사용이 가능 심지어는 보이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쑤시고 다닐 만큼 어마무시한 사거리와 정확도를 자랑합니다 화살이 불규칙한 곡선을 그리며 날아오기 때문에 궤도 예측이 불가능하며 설령 날아올 방향을 미리 예측했다 하더라도 속도가 너무 빨라서 피하는 건 무리입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파괴력도 킹왕 핵존 비행선의 외벽은 기본이고 에고의 에너지 바위도 가볍게 격파. 심지어는 메리포핀스로 만들어주고. I promise, don't stay away too long. 약간의 추가 조작을 통해 업그레이드를 시전 거대한 우주선을 통째로 박살내는 등 끝장나는 위력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모든 능력은 머리 위의 센서가 멀쩡할 때 얘기죠 안타깝게도 센서가 망가지면 화살 자체를 쓸수 없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하긴 센서가 멀쩡하다 한들 휘파람 자체를 못 불면 그건 그거대로 문제겠네요 헤스티아의 올가미는 일명 진실의 올가미라고도 불리우는 원더우먼의 대표적인 무기입니다. 대장장이신헤파이토스가 만든 일종의 신기로서 가이아의 황금 벨트에 헤스티아의 불을 더해서 만든 무기인데요.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밧줄에 묶인 상대를 무력화시키고 진실만을 말하게 하는 것으로서 만약 이를 거부하면 밧줄이 더욱 뜨거워지며 고통을 주게 된다는 설정입니다. 또한 슈퍼맨조차도 끊을 수 없는 강력한 내구도를 자랑하며 전투 시에는 원더우먼의 엄청난 피지컬의 힘이고 한층 현란하고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었죠. 한편 굴복의 팔찌는 원더우먼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무기로서 지혜의 여신인 아테나의 상징 이지스의 방패로 만들어졌는데요 역시나 그 명성에 걸맞게 총알 정도는 매우 손쉽게 쳐낼 수 있으며 무려 둠스데이의 히트 비전을 맞고 아레스의 번개를 흡수 그대로 가열차게 되돌려주는 등 말 그대로 원더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두 개의 팔찌를 교차시켜 충격파를 방출 상대방을 멀리 날려버릴 수도 있는데요 뭐랄까 안 그래도 피지컬이 개사기인데 템빨도 오져버리는 부익부한 느낌이랄까요? 참고로 DC의 몰아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 그런 의미에서 원더우먼 1984 당연히 기대해봐도 되겠죠? 아틀란의 창은 이름 그대로 고대 아틀란 왕이 사용하던 전설의 삼지창입니다. 아틀란이 죽은 후 그의 시신과 함께 바닷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었으며 카라덴이라는 거대 괴수가 이를 지키고 있었는데요. 이후 위기에 처한 아틀란티스를 구하기 위해 아쿠아맨이 등장. 뛰어난 언변으로 카라덴을 설득한 뒤 깨끗하고 맑고 자신있는 모습으로 창을 쟁취하게 됩니다. 일단 비주얼부터가 휘황찬란한 황금빛으로 우만 부티가 줄줄 기본적으로 바닷속의 모든 생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어마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자그마한 물고기부터 시작해서 거대한 고대 어종까지 두 자신의 뜻대로 부릴 수 있게 해주는데요 이는 아틀란의 창이 가진 가장 놀라운 능력이자 말 그대로 왕의 권력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스킬이기도 합니다 또한 무기로서의 기능 역시 상당히 강력한지라 단지 휘두르는 것만으로도 물의 흐름을 조종할 수 있는데요 극중에서는 옴과의 최종 전투에서 이 능력을 발휘 온몸을 휘감는 물의 장벽을 만들어 강력한 물사대기를 선사한 바 있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영화에서 딱히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은 할얘기 가 없는... 아무쪼록 하루빨리 아쿠아맨의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기를 고대해보며 이만 패스하겠습니다. 뮬리르는 아스가르드의 왕권을 상징하는 토르의 대표적인 무기입니다. 죽어가는 별의 심장을 단조해서 만든 무기이며 오딘에게 인정을 받은 자 혹은 마음이 순수하고 올바른 자만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제약이 걸려있는데요. 때문에 물리적인 힘만으로는 뮬리르를 절대로 들수 없으며 캡틴처럼 FM의 끝판왕이거나 이전처럼 격하게 착해 빠져야 사용이 가능하다는 terribly well balanced. 재밌는 특징이 있습니다 비브라늄, 아다만티움과 함께 마블의 3대 금속 중 하나인 우루로 만들어졌으며 마블 세계관 내에서도 거의 최상급의 단단함과 견고함을 자랑하는데요 미친 듯이 돌려 까기만 해도 적들이 믹서기처럼 갈려나가며 지면에 내리치면 충격파가 발생 거의 재난재해급에 엄청난 타격을 줄수 있습니다. 추척시에는 더욱더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며 단지 손을 뻗는 것만으로도 간단히 회수가 가능 언제 어디서나 믿고 쓰기 딱 좋은 무기입니다. 심지어는 번개를 소환하는 자연친화적인 스킬까지 구사할 수 있으니 한마디로 무기 자체가 그냥 블록버스터였달까요? 스톤브레이커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부터 등장했던 토르의 새로운 무기입니다 전작에서 묠리르를 잃게 된 토르가 타노스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게 된 신상 무기로서 나다벨리르의 두어 프왕인 에이트리의 도움을 받아 제작했는데요 투박한 망치 형태였던 묠리르와 달리 앞쪽에 날이 달려있는 도끼 형태를 띠고 있으며 손잡이는 그루트의 팔에서 잘라낸 나뭇가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한 에이트리 피셜 아스가르드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하는데요 무려 자체적으로 비프로스트 생성이 가능한 것은 물론 뮬리르를 능가하는 번개 소환 능력 심지어는 인피니티 광선을 뚫고 타노스에게 치명상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이후 엔드게임에서는 뮬리루와의 꿀케미를 발휘하여 무려 망치 도류를 사용하는 토르의 모습도 감상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까지는 출연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토르의 차기작인 러브앤썬더를 기대해봅시다. 인피니티 건틀릿은 6개의 인피니티 스톤을 마음대로 다룰 수 있게 해주는 궁극의 무기입니다 mcu의 인피니티 사과를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무기이며 타노스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했던 주력 무기인데요 이 역시 멸리루와 스톤브레이커를 만들었던 에이트리의 작품이며 현질로 한 10억은 땡겨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궁극의 사기템입니다 인피니티 스톤 장착시에는 마치 자석에 끌리듯 달라붙는 연출이 보이게 되고 이후에는 해당 스톤의 능력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는 단지 주먹을 쥐는 것만으로도 실현이 가능 파워 스톤으로 달을 부수고 리얼리티 스톤으로 현실을 조작 페이스 스톤으로 공간을 이동시킬 수 있으며 소울 스톤을 사용 닥터 스트레인지의 분신을 간파해내는가 하면 타임 스톤으로 시간을 되돌리는 등 말 그대로 오만 슈퍼한 필살기를 미친듯이 써재 낄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뭐라 해도 인피니티 건틀릿의 가장 무서운 능력은 바로 핑거 스냅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는 손가락 한번 튕겨주는 것으로 모든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밸런스 파괴급의 미친 능력입니다. 극중 타노스는 이러한 능력을 이용 무려 전 우주 생명체의 절반을 없애버리는 역대 최악의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었는데요. 어쨌든 워낙에 사기적인 스킬이다 보니 그 부작용도 상당한 터라 사용 후에는 그 대단했던 타노스조차도 오른쪽 반신이 날아가게 되고 그냥 인간에 불과했던 토니 스타크는 결국 목숨까지 잃고 말았었죠. 아무튼 전반적으로 영화 역사상 최강의 무기임에는 틀림이 없을 듯한데요. 과연 앞으로는 또 어떤 무기가 등장하게 될 런지 슬리 살짝 기대해보면서 오늘의 영상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콤 살벌한 영화 이야기는 여러분의 꾸준한 스토킹과 불타는 애정으로 하루하루 하루 연명합니다 사람하나 살리는 셈 치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